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세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악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에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어, 살리사 아살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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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이 물로 세례주을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 괜찮아요. 내가 안 봐도 괜찮아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말씀에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소문과 칭송이 자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메신저 부약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소명이나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름붐과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만나는 장면이 도경전 10장 1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천사들을 통해서도 방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요새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동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계에서도 요한이 계시로까지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어,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을 다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았 아주 특별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기름부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잠깐씩 계시와 말씀과 또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비대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나타나신날할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말조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눌리는 것이 있고 뭔가가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다가 마음을 다 비우게 되고 젊어서는 욕망과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갖지만 40, 50, 60, 70이 되면서 꿈도 소용없다. 사는 것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비교시하면다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소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류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서보물을 막론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맞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고 죽음이 내게 찾아올 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상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핵심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세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리고 나중에 44절에서 쭉 보면 베드로가 이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골리올의 가정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례 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니, 요바에서 누군가 나를 청했는데 성도 여러분 같이 갈까요? 그래서 할례받은 이스라엘 신자 유대인들 유대인은 다할례받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베드로와 함께 고넬류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고넬류의 가정에 방문해서 왜 나를 초청했습니까? 목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네류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비정의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가 답답하고 눌려있고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 내가 말할 수 없고 생각을 할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뭔가가 답답함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잘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전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기고 너를 거룩하게 여기고 너가 경건하게 살고 항상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선물을 주려고 한다.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이런 설교했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적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적인 사람이면서 신약과 구약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위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나는 어떤 상태에 있나? 내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신학은 했는데 교리는 잘 아는데 성부는 아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성자 예수님은 잘 모른다. 고넬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성자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몰라요. 또 성령님은 알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또잘 모릅니다.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예수님과 거 구원 받았다.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중생을 했다 아버지 아바아버지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버아버지다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그런 수준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령님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르는데 성, 성부 하나님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은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알면 돼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예자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 성령의 역사는 몰라도 좋아 그저 예수님만 알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재림교 안식의교 안식교는 또 구약을 또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격리시설에 있으면서 이상고 박사, 엔돌핀 박사, 이상고 박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 성령의 자유함과 성령의 해방을 경험한 것이 3년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식교인으로 있다가 그렇게 말하고 간증하고 엔돌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했다.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자유함과 추이리듬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안식일교회 있을 때는 자기가 모든 호화로움의 극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생활의 그 패턴 속에서 캠핑가가 있고 해변가, 빛이 근처에서 별장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장만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 별장을 마련하고 가족들이 호화롭게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집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게 편안하고 부자로 잘 사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가 왜 이렇습니까? 부인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 그러고 또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잘 아는데 영적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전쟁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고난료 같은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 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영적 전쟁과 성령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더 중요한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을 전혀 모르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격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잘하는데 하나님 의 임재와 기름부음은 또잘 모르는 거예요. 자. 코넬류의 가족들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도행전 10장 3 8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다. 참. 불황무식한 베드로 성격급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잘 가르쳐서 양육을 해가지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인제와기름음의 세계가 있다. 영적 전쟁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같이 합시다. 성령,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고, 우리의 행동이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눌린 무엇이 나를 눌리느냐? 모릅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이 뭐냐? 우리 자신들도 몰라요. 마치 벨세상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 엄청난 꿈을 꾼것 같은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도 모르고 내 꿈을 해석을 하거라! 바빌론에 모든 사람들이 왕의 꿈을 이야기하셔서 자기가 꿈을 자기가 모르는데 엄청난 분명히 엄청난 꿈을 꾼것같았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럴 때하나님 인지와 기름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많은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을 모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늘 전해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밤에 이상중에 하나님의 개시가 나타나고 벨사살왕이 꾼꿈느부간네살로 왕이 꿈을 꿨던 그런 것들이 다니엘이 다알아버립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눌려 있는지 풀리지 않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천사의 방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고인료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성룡시대에 성룡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신지인 천사의 방문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 수수께끼 같은 얽혀설끼 모든 문제를 풀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그곳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와가지고 이 영적 갈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다. 헉, 성령? 그분 누구시오? 나사는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다 능력을 주셨다고? 기름을, 부, 부, 기,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마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버리셨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심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기름 붓듯이 임하시는 것이 있다. 기름 붓듯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국교회, 세계 많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무엇이 부족할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지를 받아서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6시에도 기도를 하고 3시에도 기도하러 가고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만 하고 성도는 기도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신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할렐루야. 네. 지금 교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말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분량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질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막 많이 삶아서 부풀에게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삶고 나니까 푹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만큼하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제가 목에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사모님이 우리 이제 자녀들과 우리 또 집사님이 도라지를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도라지를 막 통째로 막고왔서 도라지가 기관지 기침에 좋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도라지를 많이 사온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계속 펄펄펄펄 쫄이고 쫄이고 쫄이니까 조그만 병에 이 병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때 하루에 제가 사모님이 해줘서 내가 몇 번씩 더 여섯 번씩 먹는데 먹고 나면 금방 또 가라앉고 조금 있으면 또 기침을 하고 <웃음> 그러다 보니까 부피에 비해서 내용물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피 있게 신앙의 경력도 있고 성형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부피로 본다면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세리를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몸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지금은 진짜 오리진을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 그 능력 덩어리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거나 다른 뜻으 훈련받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액기스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모님께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병을치기를 원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성령님 할때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기름 붓듯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불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나타나고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일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큰 것이 있다. 그거는 물론 기도를 하지만 기도로 해결이 안됩니다. 기도로 밑바닥을 까는 것은 중요하지만 착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기름 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와 성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귀는 목회자를 물어뜯어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물어뜯어요. 사소한 것도 더 물어뜯고요. 성도들도 더 물어뜯어요. 성도. 성도들의 가정도 역시 많잖아요. 막 서로 막 찢어놓고 찢어놓고 찢어놓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박살로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까 봐.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인데 거기가 거기에서 끝나자고 더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강력한 사역을 할까봐 사단은 나야너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너희 심고 구원받고 너희가족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가 필요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강력한 사역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제 머리를 만지시고 제 몸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감각으로 지각으로 영으로도 느끼고 몸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의 개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일류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능력과 약속들이 있고 그약속을 의해서 꿈과 비전과 환상과 축복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교회는 기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따라서 더큰 기적을 위해서. 더큰 기적을, 기적을 향하여. 더큰 기적을 아무도 향하여.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향하여.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는 나가고 있다.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아무도 축복을 그런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새로운 약속들이 있는데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의 어느 도시에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올 만한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귀에서 서른 몇 명, 삼십 몇명 이렇게 갑자기 집단적으로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측 불허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자,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았어요. 교회가 막 박살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막 박살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을다 공격을 합니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야 될까요 따로따로 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가족끼리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까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안 들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십니다 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큰 축복과 능력과 사회의 기회를 더 많이 주실텐데 다시 말하면 포기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교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우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런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 성도가 이런데요. 저 아버지 성도가 이런데요. 누가 나갔대요. 누가 흔들린대요. 누가 여기저기 기웃거린대요. 그렇게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내와 소망과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 엄청난 능력을 받기 위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요 여러가지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우리집에서 이사나가고 제가 거실에서 잠자려고 이제 누워있다가 아무리 해도 눈 감고 3시간을 버텼어요 3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막 방안한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류하며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불안, 초조, 낙심, 염려, 근심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교인은 어떻게 하지? 10월에 달 미국 집회 어떻게 하지? 12월 달은 다 돼가는데 계약은 다 끝나가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성도들은 나만 보고 있는데 방향타를 정해야 되는데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순간마다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방이 있는 그곳에 갔어요. 거기 가서 누웠어요.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육에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차가 막 지나가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창문 조금이 열어놓으면 슝슝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것도 예민해졌어요. 제가 좀 성격이 못돼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가족들은 다 잠을 자고 일어날 시간에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때 내가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면 개척교회 할때 잠을 자면 방 하나 있는데 칸막이 교회에서 칸막이 아주 하나 있는데 자 밤에 잠을 잤는데, 식구들은 잤는데 내가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사모님과 요셉 전사, 주원 전사, 어린이들 다 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내가 성격이 좀 강하고 못 돼가지고 누가마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또 잠을 또 자는데 잠이 옵니까? 꼬물락 꼬물라 꼬물라 꼬물라 꼬물라, 꼬물라. 자! 그러기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죄가 생각이 나고 막 지금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자면, 잠자려고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아, 안되겠다. 앉아서 또 기도하죠. 그러다가 이제 10시가 되고 10시 반이 됐어 10시 반이 됐는데 제가 저 같은 스타일은 아무데서나 막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칫솔을 가지고 있어도 양치, 칫솔이 없으면 그걸로도 이빨을 닦을 수 있습니다. 샴푸가 있어야만 머리를 감는데 나 같은 경우는 딱 봐가지고 오래된 빨래비누 비누 거품도 잘 안나는 그런 빨래비누가 있다. 그러면은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데서 교회 화장실에 가가지고 찬물로 그것을 비벼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빠진 경우도 있고요. 저는 현장 중심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요조송녀처럼가치아히 바르게 올바르게 척척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다른 화장실에 가서 그냥 머리 그냥 1분만에 그냥 다 감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아니 안방에 뜨거운 물도 나오는데 이런 데서 머리 가고 샴푸르 감지 왜 이렇게 물도 차게 나오고 이런 데서 감습니까? 깜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사단이 사모님이 평상시 하는 부드러운 말이 들고내 안에 있는 것을 확 긁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잔소리 했어요. 아니면서도 아이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성령님도 내 안에 안 계시고 귀신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육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건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확, 또 올라오는 거야. 아, 이게 갑자기 말이에요. 그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사모님한테 가서 내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단에게 졌다. 내가 그렇게 하고 와서 또 기도를 막 했는데, 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겉보다도 속을 속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속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는 속보다도 우리의 겉을 자극을 합니다. 우리의 기질을 자극하고 우리의 껍데기를 자극하고 우리의 분노, 속사랑, 개움 감정, 기질 그러나 성령님은 내 속과 내면과 영적인 부분을 자극을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중심에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데 마귀는 육체를 자극을 합니다. 육체와 본능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지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지옥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지옥은 육? 육체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간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가는 사람 육체의 욕망이 끌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인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는 것이 어디냐? 지옥간 거로 지옥에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보통 어두운 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은큼하고 음습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음란한, 음란을 행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육체의 욕망과 죄가 시작되고 정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욕망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되는 곳에서 주님의 욕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고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역사에 예민하게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계에도 물질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영계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이 단어,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아! 나는 복음이 없었구나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른분과 인재가 없었구나 나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혼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는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고렐리오는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어. 내려오셨어. 영적인 교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의 흐름이 있고 영적인 교류가 있고 영의 속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한 사람이 오면서 코넬류의 가정에 영의 흐름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능력의 교류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흐름이 역사가 있었다. 이제는 혼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거는 여전히 해나가고 있지만 더 추가가 돼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이제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건전한 영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것보다 더 최상의 영적 상태가 있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 안에 믿음의 법칙이 또 있구나. 축복을 향한 연단이 또 있구나. 인내해야 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고난을 당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알수 알 없고 내가 눌리는 것들이 있는데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육일 수 있고요. 사육이 풀리지 않아서 사업이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늘 희망하기만 하는 사업을 붙잡고 있고 내가 병에 걸려서 늘이 질병에 눌려 있어요. 이, 질병은 어떤,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느냐 못받느냐 이것이 나를 눌리는 거야 나는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결론적으로 나하고 안 좋게 꼬여버려 부정적으로 가버려 분명히 잘 되다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도 사람의 문제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꼬여있고 형제간에 부모간에 부모자식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계속 이것이 이런 문제가 꼬일 수 있어요. 고뇌를도 자기에게 눌려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두 번째 갈때 케냐에서 한 서너 시간에서 뒤에서 시간 정도 걸리는 그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팀들이 다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가 무슨 말라리아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라리아 약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약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져간다 할지라도 현지에서 나오는 말라리아 약이 제일 잘 낫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냐 나이로비 우리 숙소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하루 온종일 우리 팀들은 다음 사역지에 가서 집회하러 가는데 저만 못 갔어요. 아마 그때 사모님들병관을로 해주라고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느낀 말라리아의 통증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요 워낙 특별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갑자기 머리 깊은 곳에서부터 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쇠하더니 이것이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뇌 안에서 움직이는데 아마 말라리아 세균이 움직인 것이 아닌 것싶습니다그 머릿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으로 조금씩 번져가면서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고 이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한 40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몸이 막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몸이 펄펄 끓을 때는 막다 벗고 조금 있으니까 그 열이 확 떨어지더니 몸이 열이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오한이 들어서 벌러러러러러고 부들부들 뚫고 이빨에 막 딱딱딱딱딱딱 이빨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열이 떨어지니까 이불을 칭칭 감고 온몸을 칭칭 감아도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한겨울인 것 같았어요. 이것을 밤새도록 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몽둥이를 두드림 맞은 것처럼 통증이 막 시작이 됐어요. 하룻밤 온종일 고열과 고통과 한기를 통해서 말라리아가 온몸에 번져서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밤새도록 끙끙앓고 나서 그 다음날 완전히 깨끗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다시는 그런 것을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성교 집회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에게 송도들을 잘 불의 종으로 훈련시켜서 땅 끝까지 열방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자신의 성교 지폐를 위해서, 불세례 지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던 전염병을 다 없애버리시고, 길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이러스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예.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긍정적일 수 없다면 차라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중립이 더 낫습니다. 중립 상태에서 내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긍정적인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넬료는 영의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비로소 자기는 해방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페드로 플러스 페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 유대인들 유대인 신자들 플러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족들 플러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더 베드로 사도님, 더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음 행선지로위해 가야 합니다. 더큰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더큰 능력 행함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능력의 약속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납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교류와 영적 흐름과 성령의 기름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더 많은 능력과 치유와 주님의 기적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그까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구음과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영적 교류를 하고 영의 흐름을 인식하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기름붐과 임재와 강력한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더큰 능력을 향해서 더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